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택과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은퇴와 노후대책을 위해서 건물주가 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놀람> 저는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는데 오늘은 곧 직장에서 퇴직하게 될 어느 직장인이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상가주택을 건축해서 은퇴와 노후 대책을 마련한 건축주의 사례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곧 퇴직을 앞두고 은퇴와 노후 대책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거나 또는 이러한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 노후대책 등에 관심을 가지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축주 소개와 건축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건축주분은 50대 중반에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던 분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며 서울 강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시던 분이었고 설계와 건축 상담 과정에서 이분의 여러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땅값과 공사비등 자금 계획 그리고 건축주의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등을 파악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건축주와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여 이 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특히 이분은 상가주택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점을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퇴직 후 노후대책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것과 두 번째로는 퇴직 후할 일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다른 연느 직장인들과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경매 등 여러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알아봤는데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즉 디벨로퍼가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 보다도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상가주택을 지어 자신의 4층에 거주함으로써 바로 거주 문제도 해결하면서 1층 상가와 2,3층 주택에서의 인대비 라는 비교적 일정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잘하면 디벨로퍼라는 퇴직 후에 새로운 사업거리 즉 60도 안된 건강한 나이에 백세시대라는데 은퇴 후 새로이 할 일로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건축자금과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러한 생각으로 많은 생각을 하던 끝에 이분은 디벨로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즉 건축의 종류와 건축규모 산정, 예산책정, 사업성 분석, 대지구입 등 기획단계부터 상가주택만을 전문으로 하는 당사와 함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는 대단히 효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금 등 모든 계획과 판단, 특히 대지선정 과정에서 목적하는 건물에 부합하는지 건축적인 분석과 사업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와 그동안 보유한 현금 자산, 그리고 대지 구입과 공사비 등 건축하는 동안 약간의 대출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이 상가주택 건축을 할수 있으리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데 특히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모든 자금이 일시에 투입되는 즉 대지 구입도 그렇고 특히 공사비는 공사가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데다가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1층 상가와 2,3층 주택의 임대자가 결정되는 바람에 자금의 흐름은 별 어려움이었으며 없 가장 다행스러운 일은 최근 아파트값이 상승한 데다가 전세마저 풍기현상을 일으키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에 원하는 시기에 자신의 살던 아파트가 매매됨으로써 시기적으로 가장 잘 맞아떨어졌다고 다행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건축과정과 이분이 염려스러워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사실 이분이 상가주택을 건축하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건축에 대한 부담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금계획이야 막연히 생각해도 특히 안정적인 직장인으로서 대출도 충분했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인 자금 문제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워낙 건물을 짓는대한 부정적인 말들도 많고 또한 자신이 보유한 전 재산이 한꺼번에 이 사업에 투자되는, 즉 평생 직장생활만 하던 그에게 이러한 건축사업은 대단히 모험이라고 털어놓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집 짓다가 10년을 늦는다느니 부실공사, 심지어는 사기 등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데다 또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사업성 등을 분석했다지만 설계와 공사까지 합한다면 거의 1년 동안 사업기간이 소요되는데다가 건축허가와 사행성인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축도 그렇고 가장 관건인 임대가 순조로울 것이냐는 등 일반 건축주들로서는 이러한 점이 당연히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여기에서 하나하나 모두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실제 현장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설계나 시공 등 건축 전문가와 업체만 잘 선정한다면 그렇게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며 상가주택인 경우 웬만한 지역이라면 2, 3층의 주택의 임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특히 상가주택은 분양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PM의 활용과 건축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특히 이분의 경우 이 일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예산책정과 건축규모 산정, 그리고 대지구입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등 거의 전 과정을 당사와 함께 PM,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건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홍보나 자랑이 아니라 만약 건축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걱정이 된다면 그동안 많은 영상에서 설명한 이 CM, Construction Management나 PM, Project Management 방식을 활용한다면 그 누구라도 큰 어려움 없이 건축을 할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아래 더보기에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분은 직장의 메인 관계로 그의 아내가 설계를 비롯한 공사까지 건축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고 인터넷을 활용한 설계와 공사 진행으로 직장에 근무를 하면서도 거의 전 과정을 공유할 수도 있어서 효율적이었다고 만족해 했습니다. 또한 가장 염려하였던 임대 문제도 대지 구입 단계에서부터 많은 검토와 분석을 한 탓으로 건축 과정에서 1층 상가와 2, 3층 주택의 임차인들을 쉽게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건축과 임대까지 마치고 입주하던 때 그분은 지난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건축에 대하여 괜한 염려와 걱정을 하였다고 만족해 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신경을 쓴 4층과 다락, 옥상, 정원 등이 건축주가 사는 공간의 거주성은 부인을 비롯한 자녀들까지 지금까지 살던 아파트보다는 훨씬 넓고 다양한 공간이 많아서 대단히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은퇴나 노후대책과 건물주, 즉 디벨로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상가주택을 건축하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 그러니까 자신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며 일정한 월소득을 창출하는 1차 목적은 순조롭게 이룬 셈인데, 그것도 처음 예상을 비교적 보수적으로 잡긴 했지만 예상보다도 더 많은 임대 수익을 달성하였고 특히 2, 3층의 내가구 주택 전세 보증금으로 한 가구당 2억원씩 총 8억원으로 이 비용으로 건물의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금 활용에서 많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아파트에 살 때보다도 오히려 본 건물을 짓고 난후 많은 여유 자금의 확보와 함께 1층 상가에서 월소득이 매월 700만원이나 올림으로써 은퇴 후 노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게 되었으며 2, 3층 주택의 다음 전세 만기 시에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더 많은 월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후자금뿐만 아니라 이번에게더큰 소득이 있었는데 그것은 은퇴 후할 일, 즉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는 것으로 바로 이게 그분이 상가주택을 짓는 두 번째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상가주택의 전체 건축과정을 통해서 집을 짓는 데 대한 노하우와 방법을 터득하였고, 설계와 공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업체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경우에 또 다른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 사업을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철저한 준비와 조사 그리고 사업성 분석 등과 함께 전문가와 업체들과 파트너십만잘 갖춘다면 특히 분양사업이 아니고 큰 리스크가 없는 임대사업으로 땅과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사업 즉 퇴직 후 식당이나 제과점 등 새로운 창업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확실한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즉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서 퇴직 후에 무엇을 할까 막연히 염려하던 그분은 특히 건축과정의 모든 과정을 주도한 아내와 함께 앞으로 유망한 지역에 안정적이고 확실한 땅을 물속에서 또 다른 디벨로퍼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한 것은 수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그리고 식당이나 제과점등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이나 창업보다도 훨씬 안정적이고 유망해서 은퇴후나 노후 대책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은퇴와 노후대책을 위해서 건물주가 된 어느 건축주 사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건축주 소개와 건축 목적 두 번째로 건축 자금 계획과 자금의 흐름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건축 과정과 염려스러웠던 일들 네 번째로는 p m 활용과 건축 후에 일어난 일 다섯 번째로 은퇴 후 노후대책과 건물주, 즉 디벨로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러한 일에도 리스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자금과 복잡하고 어렵다는 건축과정, 그리고 임대자 확보와 상가주택에 대한 이러저러한 부정적인 이야기 등 모든 것이 계획이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바로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축주와 상가주택을 경험해 보면서 다른 어느 사업보다 하기에 따라서는 훨씬 안정적이고 확실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혹시 이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기로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 지금 떠오르는 제가 추천하는 이 왼쪽에 있는 두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